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웹전의 상호를 우려먹기 게임 바로 뮤아크엔젤이 지난 CBT를 거쳐서 뮤아크2로 돌아왔습니다 9월 9일 오후 2시에 오픈한 게임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시간이 멈춘 듯한 옛 감성의 그래픽 그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전적인 뮤아크엔젤보다 그래픽이 더 떨어지네요 어 근데 지금께 뭔가 더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뮤아크2의 그래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도 역시 방치형 게임으로 나왔기에 사료만 야금야금 넣어주면 어 꾸준히 성장하는 게임인 걸 확인했습니다. 어 방치형 게임 특징은 이제 돈 쓴만큼 성장이 눈에 크게 보인다는 건데 어 이런 게임을 무가금으로 한다면 과연 재미있을까 싶어서 어 일단 막힐 때까지만 딱 진행을 해봤습니다. 캐릭터 스탯 중에 레벨업이 있어서 가장 높은 스탯을 보유하고 있는 이 흑마법사를 선택해서 진행했습니다 <웃음> 아니 이거 흑기사는 얼굴이 조금 이상한데 이 사진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은 느낌이지? 게임의 시스템은 관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시스템이 오픈됩니다 초반에는 필드 사냥 말고는 할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관문을 열어서 높은 곳에서 놀아야 하는 게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어, 스탯은 장비 착용에 필요한 만큼 자동 분배를 해주니깐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됩니다 200랩 전까지는 스탯을 무료로 초기화시켜 주기 때문에 다시 찍을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플레이 중에 보스전에서 막힐 경우에는 그때 이제 장비들을 하나씩 강화를 통해서 어, 딱 뚫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강화 개성이 있기 때문에 어, 꾸준히 강화를 해도 되지만 34관문을 돌파할 때 열리는 이두 번째 캐릭터 육성에도 강화재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어또 그리고 합성도 있어서 뭐 초반 정비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는 현재 영상에 나오는 대로 블러드 캐슬에서 골드로 풀버프 구매 후 랩업 점핑을 하거나 보스 탭에서 시간에 등장하는 보스를 잡아 아이템을 드랍하시면 됩니다 이쟁타리원수는 현재 이 보스를 잡고 있는 다른 유저스를 보여주는 것이며 부활까지 남은 시간 있는 보스를 노리시거나 어, 아예 유저가 없는 걸 노려서 1등 보상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랩 낮은 곳은 초반에나 돌지 나중에는 안돌것 같긴 합니다 강화 제로 때문에 아마 무과금들은 계속 돌것 같고요 보스의 사냥 체력을 다 쓰셨다면 120랩 때 열리는 빠른 전투 무료 2회를 통해서 130까지 빠르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빠른 전투에서 나온 아이템으로 또 스펙업을 해주셨다면 이제 바로 130랩 전딜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이유도 앞에 내용과 반복적으로 플랫 140까지 손쉽게 갈수 있으며 여기부터는 이제 다이아를 조금씩 사용하셔서 빠르게 레업이 가능합니다. 어, 악마의 왕장 한번 블러드 캐슬 두번 정도를 더 추가로 도니까 바로 1 4 0레벨 도달했습니다. 랩만 찍었다고 바로 전직되는게 아니라 추가적인 아이템 드롭까지 하셔야 전직이 완료됩니다. 어, 이렇게 약 4시간 동안 무과금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나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주는 다이아가 많아서 어, 빨리 막히지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의 랩 자체가 100단위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40랩은 한참 낮은 랩이긴 합니다 어, 여기 이상부터는 이제 던전 재화가 다 떨어져서 다이아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부터는 이젠 본인 선택입니다 어, 시간 짬열때마다 어, 간단하게 무광으로 즐기실 분들은 그냥 자동 방치로 해두시면 되고 어, 조금 재밌어서 빠르게 올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vrp 랩만 조금 달성시키면 재미 좀 보지 않을까 싶네요 어, 이런 류의 방치형 게임들은 과금 비용이 작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금액이 날아가니까 어, 어느 정도로 지르겠다는 금액을 정하신 후에 플레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은근히 짜잘하게 계속 아이템 추가 판매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없이 다 누르다보면 엄청 나갑니다 140램 이후부터는 확실히 자동 방치의 시간이 많고 성장 자체 제한은 없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무과금은 여기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막히는 구간을 140렙 구간으로 잡게 되었네요 이번 플레이는 녹스 의플레이어로 플레이했으며 새롭게 바뀐 녹스 의플레이어는 어 검색창 오른쪽에 녹스 상점을 통해서 어이 포인트를 이용한 문상이나 구글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어 그냥 이 녹스 의플레이어로 게임만 플레이하셔도 쉽게 달성하는 포인트이니 앱플레어로 이 게임하시는 분들에겐 강력 추천합니다 더보기란과 상단 댓글을 통해서 최신 녹스를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